나여기서 네, 사랑이 어, 나 찾겠지. 정원아, 머리가 너무 멀어지안 봐. 같이 <웃음> 찍는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무슨 촬영으셨될까요한마식품 인쇄 지면 촬영입니다. 머리가 피시 네,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. 오늘은 왠지. 가중. 대표님 분들 <웃음> 이렇게 맛있는 밥상 앞에서 이 맛있는 거먹는내 네, 네, 좋아요. 장도 아니고. 하트도 하나 해주시고. 동원님 손이 가. 아니 너무 이렇게 가잖아 네가 가가아 <웃음> <맞아, 맞아. 맞아. 웃음> 거기에서 카메라 봐요 진짜 먹고 싶게 생겼어요 하나 먹는 나만하나 네, 네. 양쪽에 보라팔. 이 보라팔? 이거 먹이면 되죠? 아나 고추장이에요. 다 맞아. 아, 맞네. 고장이었잖아 아, 촉촉촉. 아니에요. 맞아요. 아빠너 <웃음> <웃음> <넌> 자격이 없다. <웃음> 된장찌개 에꼭 넣어야 되는 재료가 있다면, 호박, 두부, 그리고 파. 그 다음에 사막, 척척척, 만능 액장 끝! 어, 그거 들어가는 거야 파트너, 그거 뭐야? 화보 촬영할 때. 이거, 이거. <웃음> 이거. 먼저. <해볼게. 웃음> 맞아. 이거, 이거. 뭔 맛이었어? 뭐지? 진짜? 모선이 꼬였어요. <웃음> 맞아니요 무슨 오어로 뭐 <웃음> 어 많이 <쓰는데>. 이렇게 해가고 <해서>. 요렇게 <모르 quantidade> 어 이거 다시 붙여놓으면재밌 <몰린> <웃음> 그렇게 안 하지 해요 <모르 annotation> 이렇게 할 존재 내가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방어보다 사실 또 급하게 막 양치고 해야 된다니까 너 어쨌든 집에 못 가게 돼가지고 마지막 촬영을 너를 만들어놨어 <웃음> 그말할줄 알고 내가 이미 포기하고 있어 이미 포기하고 있어 심포를 알아야 네, 이곳 스튜디오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남자. 아이고, 어이없어, 르신 아 본부장님 오셨어요? 자, 이곳 스튜디오는 예전에 제가 트로트 데뷔할 때 이곳에서 자켓 앨범을 찍고. 사랑해구나한 번만 알아줘. 노자 어제 정동호 뒤도안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하도 <목소리> 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 기다릴게. <웃음>